참 나를 왜 연구해야 되냐면, 참나 안에는 놀라운 균형감각이 있어요. 그대로 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. 근데 인간이 거기에 측은지심에 힘을 더 실어버리든가, 또 뭔가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는 그, 뭐죠, 수호지심에 더 힘을 실어버리든가 해버리면 미묘한 그 균형의 차이가요. 나중에 결과를 내놨을 때안 맞아요. 그 미묘한 균형 읽어내는 연습이거든요. 일지부터 십지는요. 다른 거 없어서 견성은 이미 해놨고, 호흡으로 에너지, 밀교수련도 해야 되는 게 에너지가 엄청 필요해요. 그걸 판단하려면. 아, 우주의 판단을 내가 빌려서 하는 거예요. 내 머리를 빌려서, 내 머리로. 우주의 판단을 갖다가 내 머리를 통해서 하는 거죠. 우주의 지혜를 빌리는 거예요. 우주의 판단을 빌려서 한번 한 하시려면 에너지가 엄청 필요해요. 일반인이 그런 추상적 사유하려면 바로 저열덩입니다. 조금 고민하시면. <웃음> 식은땀 나고 팔다리 떨려요. 신기하게 에너지 엄청나게 잡아먹어요. 저도 막 그런 저열단 같은 증세에 시달려요. 이렇게 좀 깊이 사색하면. 그러면 이게 에너지 대주면서 계속 해야지. 어떤 문제 하나를 깊이 풀어가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에너지 수련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의성신 이런 건다 문제고요. 지금 엉뚱이 만들고 안 만들고 문제가 아니라 아무 정확한 진리를 알아야죠.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해야 옳은지 홍익각당을열 건지 말 건지 열었으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사람들한테 양심을 어떻게 지시할 건지 사람들이 저한테 양심에 대해서 질문해 올때 그 각양각색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악업 안 짓고 조언할 건지 도움은 못 드릴 망정 뭔가 피해는 안주려고뭘 해야 되는지 이게 제가 임의로 막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명상과 그런 명상 상태의 사색을 통해서 참나 뜻에 맞는 그 답을 찾는 노력을 끝없이 해서 찜찜, 자명, 찜찜, 자명하는 거를 저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. 겉에서만 대충 보면 다 자명한 것 같아요. 근데 마음을 더 비우고 초점을 더 맞춰서 몰입해서 연구하면 미묘한 그런 느낌의 차이들. 이건 이게 왜, 이게 왜 찜찜할까? 이게 단련되면요. 나중에는 자명, 찜찜 느낌만으로 해요.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하시면 안 맞아요. 다다안 맞아요. 근데 나중에는 그 느낌만으로 결정하고 왜 그랬는지 나중에 사색하면 이유가 나올 정도 돼야 돼요. 느낌만으로 해도 딱딱 맞아떨어질 정도까지 가야 돼요.